자 오늘은 바라또 바라글러로 갑니다. 자 오늘은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진짜 공부한다. 진짜 공부. 그래서 진짜 공부라는 것이 <웃음> 진짜 공부는 정말로 천복의 진짜 공부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공부하는 것은 천부경, 정말로 인간의 이 운명과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맨날 공부만 한다고 뭐 백날 해봐야 큰 껍데기 한쪽에만 찢어가고 한쪽에만 찢어가고 이러면 안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오늘 하는 것은 운명과학을 하는 것 중에서 정말 다른 것은 많은 것을 알았는데 이 운명과학 중에서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로서는 많이 들어봤다. 아마 말로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천부경, 살풀이경까지 내가 풀겠다. 그런데 우리는 살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살이라는 말을 이 살이 무슨 살일까? 한자로? 음? 칠살? 그렇게 그 살이 뭐냐고 살이 한자가 살인데 응? 이것이 바로 죽일 살이다 그래서 남이 치는 거라는 거다 그래서 이 살이라는 것인데 이 살이 한 가지 유형만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에 이 인연법적으로 이 사람이 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포괄적으로 전부 다 살이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살이 아니다 이런 거다. 여기는 종류가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여기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야 자, 그래서 이 살풀이 경을 가다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살이 아니라 여기는 저번에 잠깐 배웠지만은이 고풀이 원풀이, 한풀이, 이 살풀이라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인간의 이인간 근본적인 것을 전부 다 짓고 무엇을 해야 어디까지 알수 있고 이 고풀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이 고풀이를 왜 해야 될 것이며 이 고와 연관되어 있는 이 살풀이와 연관되어 있는 인연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지나가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야 자 우리가 가족과 혈족으로 오는 가족과 혈족과 친척으로 오는 살은 여기에 있다는 거다 자 여러분들 인연에는 크게 우리가 크게 인연법적으로 오는 인연과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연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연적으로 착 오는데 오늘 하는 것은 인연에는 크게 두개 있다. 가족과 혈적으로 인연으로 맺어서 오는 인연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인연들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인연법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만나는 인연들이 현실 인연에서 우리는 사업적으로도 만나고 친구로도 만나고 동기로도 만나고 이렇게 참 만나는데 우리가 혈적으로 오는 인연은 그 인연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누구말든 애기가 잘안 생기고 인연이 없어 갖고 안 오는 데 몸이 아파 갖고 못 오는 인연도 있지만 인연이 없어 갖고 안 오는 인연은 바로 여기서 끌어오는 거야 그렇게 혈족 인연과 일반 인연이 다르다. 그런데 그것의 경계는 어디냐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을, 근본을 다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시간은 15분으로 정하자. 어? 15분으로 정해갖고 내 인데 무슨 소리 해야 되나? 자, 그래서 이 오늘은 우리가 인간의 근본을 모르면 이것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천복행이 풀어왔던 모든 천복행이 풀어왔던 모든 이 풀이법과 행사법과 이것이 경계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부터 처음부터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배워갖고 뭐 사주배우고 운세감정배우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학문의 축에도 안 들어간다 이요 근데 그뭐 눈이 동그래진 눈. 지금까지 배한 거는 여러분들 용왕대기 못뺐는 소리다. 제가 열심히 가가줬다. 그죠? 얼마나 열심히 가가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푸는 거는 여러분이 조금은 그랬지만 우리가 그 망자들 푸는 방법과 영혼을 푸는 방법과 귀신을 푸는 방법과 이런 인연을 푸는 방법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다. 그렇 다르기 당연히 달라야 안 되겠나. 아까 얘기했지만은 살아가는데 만나는 사람을 사이에서 푸는 방법하고 우리가 혈적으로 온 것을 푸는 것하고는 우리는 다르잖아 그죠? 다르겠지 분명히 그러면 푸는 방법도 다르겠지? 그래서 신비의 신비의 천무경 운명각을 지금부터 푸는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도 운명각이 라 안했다 그죠? 여러분들은 사주를 푸는 거야 자 불교에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는 불교든 뭐든 불교든 종교든 뭐 백과사전이든 인생살이든 여러분들은 많은 들어봤 텔레비전에서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다. 뭘 봤어요? 사전에. 음식하게 되면 생로병사 이말 들어봤나? 텔레비전에도 많이 온다. <웃음>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자. 인생만사를 전부 다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허구다. 허구 속에서 허구로서 이루어지는 거다 생로병사 죽는 걸 하는데 음식이 뭐 때문에 필요하나? 죽는데 왜 음식이 필요 <웃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 황당한 이 범주 내에서 우리는 한번 풀어보자. 자, 사람이 태어나서 이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어. 늙을 때까지. 이 말은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이 태어나서 중간에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요것만 딱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면 살아가는 거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우리는 뭘까? 윤회, 환생, 부활 이거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종교는 이거 갖고 처음부터 사람 속인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안는 거. 황당한 소리 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종교라는 것이 살아가는 것을 풀면 어떻게 해. 금방 털트고 날거 아닌가. 틀리 있으니까. 그렇지? 태어나서부터 늙었을 때까지는 하나도 안 보는 게아도안다는이 밖에 도안 내는 거야 이거는 뭐가까 마음 별에 샀고뭐돈 갖고 온내 사고 이것밖에안 하는 거야 뭐 풀면 당장 털통 나고 다 틀리 이니까그 주말이 그냥 뽀로 나쁘니까 그러면 어떻게 늙고 병들고 이거는 의학에 사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의학을 빌미를 해가지고 너가는 마음을 죽음을 뭐 짜고 해 샀고 했거든 그 뒤부터 종교는 어떻게, 해? 항상 죽는 것부터 어떻게, 해? 다음에 태어날 것이다. 요거 갖고 장난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뭐 죽, 죽어 난 뒤에 뭐 다시 돌아온다? 아,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 그게 뭐 돌아오는 거야. 예수가 돌아왔나? 예수 뭐. 그럼 하나님이 돌아왔나? 부처님이 돌아왔나? 뭐 아무도 안 돌아왔잖아. 갖고맨 하늘 장난치는 거 이거 윤회, 한생 부활 뭐처음다 이거 성 크지 말이야.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안 나는 거 이것만 갖고 완전 장난친 거야. 그러면 이 세계를 설명을 하다 하면 설명해 줄 사람이 또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모른다이 말이야. 모름에서 이것만 한 거야. 그래니까 한 말이 없으니까 마음을 펴라 어? 무서우가 좋다. 가져온 것이 없기는, 가져오기는 왜 없어? 내 머리도 가져오고, 내 똑똑한 것도 가져오고, 내 재능도 가져오고, 춤추는 것도 가져오고, 노래하는 것도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가져없으니 죽을 때 그냥 가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 그래? 럴또 그래 한단다.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지.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몸이 움직일 수 없는 나이 늙을 때까지가 중요하지. 그 뒤에 무슨 소용이 있나? 병원에 가고 들은 놈이 있으면서 죽어가지고 다음에 다시 돌아올 거래 갖고야내 그래서 다음에 다시 돌아올까 대학교에 뭐 215억을 갖다가 기부했는데 세금은 220억 도들리마 대사고 이 헛소리가 막 방금 나오지 가져온 게왜 없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왔나?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머리가 골빈 놈들이 한 소리 돼안 가져올게 왜안 가져왔어? 지갑 텅텅 피나누니까안 가져왔다 지 지는 안 가져왔을 수도 있다, 그제? 여러분 가져왔잖아. 내가 태어나면서 부모도 얻어갖고 왔고, 동생도 얻어갖고 왔고, 내가 이 공부하는 머리도 가져왔고, 내가 노래 잘하는 사람 재능도 가져왔고, 운동 잘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것도 가져왔고, 엄매는 많이 가져왔어. 그러면 그 가져온 거갖고 죽을 때, 뭐 남겨놓고 가야 될까요? 가져왔으면, 남아놓고 가야 될거 아니가? 그냥 없애보고 갈까요? 그래서, 어떻게, 죽는 사람들을 옛날에, 이 풍습에 의하면, 죽는 사람들을 어떻게, 남겨놓기 위해서 무덤을 쓴 거야. 뭐라도 남겨놓으려고. 그거 뭐불태복은 없잖아. 그런데 지금은 남아있을 필요 도 너무 복잡해갖고, 그 있으나 뭐, 헷갈려갖고,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 구별도 못하니까. 그래, 그, 가족할 때 뭐, 죽어서 가족할 거 없다?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죽어서 어떻게되면 호랑이는 까죽을 남기고, 어이? 사람은 뭘 남긴데? 음. 이름? 이씨, 성태리 이름 말고, 이 사람은 명예를 남기고, 학자는 책을 남기고, 어? 그 명예를 갖고 있어 명예를 남기는 것이지. 이름 개똥이 남기이름뭐 천지 이름, 빼 이름 이름인데, 그거 뭐, 이름을 남기기는 뭘 이름 만 이름 하는 거, 그건 순그 거짓말이다. 자, 학자는 학문을 남기는 것이고, 그 저자는 책을 남기는 것이고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명예를 남기는 것이고 부자로 열심히 잘산 사람은 제사를 남긴 거야 누가 막 털어먹든지 말든지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문제고 남긴 거잖아 그럼 뭐 빌게이츠가 수천억의 재단을 만들어놨고하 인간을 위해서 했는데 그거 안 남겨놨나? 그남긴놨잖아뭐 가져갈 게 없기는 뭐 계속 나발이 없나 마음 비우기는 갭둔 나발이나 비운다. 내 하는 꼬라지 벗기니 요새 보니까 하는 꼬라지 보니까 별거 아니더래. 아, 종교하는 사람은 종교나 열심히 하고 아, 힘든 사람들을 가르쳐야지. 난 그거는 쫌 못마땅해. 너 대목군들이 뭐 대목하는 거 그건 안, 별로 안겠대 종교는 그건 아야 되니. 그렇잖아요. 아 누가 잘못고 잘 살았노. 내가 솔직히 말해서 민주노총 그것들이 저가 잘못고 잘 살았지. 일반 사람들이 잘못고 잘 살았나. 나 그런 거 보면 안되지 내가 그래서리 하면 안 되겠지. 내가 솔직히 말해서 민주노총, 내가 그건, 내가 깜짝 놀랐다 민주노총 월급이 2억이라더라. 그럼 지 쓰는 가고 대통령보다 더 하잖아. 응? 아, 그리 내놓고 뭘 하느냐. 지금, 지금 힘들어 가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천일 백가리고 대학생들을 치지 못해 가고 엉망진창이 있는데. 에? 그거 옛날에 그거 갖고 지키려고, 가족할 거, 정말 불교하고, 무소유, 뭐 했었고, 이, 이런 마음을 비워를 한 사람들, 저끼리 뭉치갖고, 저거, 그거 지키려고만 난리지. 나 그거 정말 못마땅하더라, 오늘 보니까. 여기 주급봐 월급 2억 받는 사람이 여기 어디있노? 대한민국에 몇명 되겠노? 대통령 월급이 얼마나 요 네? 그럼 뭐,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 뭐, 월급에 2억에다가 집 판공비 뭐, 한 10억 하고 뭐, 몇십억 받는다, 이 말이야. 이 씨, 놀면서 뭐, 그거 안 해. 그럼 내가 소중한소중한 민주노총 저도 없애버야 되겠다. 내 옛날에도 나도 노조 했지만은, 저거 안 해도 돼, 저 저거 그거는. 저거가 못 살고 일하면 지키고. 아이, 의비그다가 누구 말때 세금 그다고 국회의원들이 저거가 막뭐 다시 부고, 어, 노조비 부러왔갖고 지금 위원장들이 다부고 아이고, 친거 세금 끄다갖고, 나라에서 다프고 이거 뭐, 나라 완 국민들은 완전히, 담배값 끄다갖고, 씨, 담배 이기게 어? 그거는 한개 주지. 내가 일 받아갖고. <웃음> 또 열받기 시작한다. <웃음> 이러면 안 되지. <웃음> 우리, 정말로 그거 아니다, 그거. 우린 자기가 못살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놈들이 비워라 해서 있는 놈들이 비하라 한다 내가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없는 사람들이 비하라 하면 이야기가 되지만은 있는 놈들이 저거 챙기몰라고 마음 비워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놓고 여기는 한수도 다 갖고 전부 다 어떻게 비지도 안하는 거 모르는 거있나막 아 답해도 뭐 틀리든 맞는지 누가 조차도 알 수도 없는 거 이런 거 갖고 뭐 전부 다 돈갖고 오래해 샀고 이살이 하는 거 이건 아니자 내가또 이럴밖에 우리 길때이가 이럴밖에 만들는가 보네고. 보자 <웃음> 이거 갖고 보이지도 않은 거, 이거 갖고 장난치는 거 이게 바로 종교에 있다는 거다. 우리나라 종교. 참냥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정말로 우리 좀 바뀌어야 되겠지. 이 나라가 완전 총체적인 불신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병원에서 하는 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종교에서 하는데. 정말 너무 웃기지, 그죠? 지 사상이 너무 웃기. 그런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가 이게? 응? 자, 종교라는 것이 뭘까? 종교고 학문이고 이건 전부다 학문이고 기술이고 이런 것은 한번 자 우리가 학문을 보자. 학문이 뭘까? 학문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 올바른 것을 알아라고 우리가 가르치 주는 게학문이지 그렇잖아. 자, 기술은 뭘까? 자, 자기가 해가면서 이런 기술을 익히갖고 묶어 사는데 생활의 보탬이 되라고 가르치 주는 거잖아. 그러면 종교는 뭘까? 인생살이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있으니까 이 마음을 잘 정리해갖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우리가 종교라는 것이 있는 거 알겠나? 그러면, 살아갈 때는 하나도 없는 거고, 사는 거는 하나도 없고, 죽어갖고, 뭐, 비지도 안 하는 거, 이것만 갖고, 종량이, 이는 거짓말 야겠나 우리 뭐, 스님이고, 목사고, 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스님도 좀 뵈야 되고, 목사도 좀 뵈야 되겠다, 그죠? 이거 안 하면, 이게 총체적인 부실이라, <웃음> 지도 모르면서. 오늘, 지금 뭐, 페이스북에 보게 되면, 아잉, 우리 사람 헐뜯는 거는 대단히 헐뜯이. 누구 말하는 자선님이 고기 조기 한 잔이 소고기국한개 묶고 조기 한개 묶다가 난리 나잖아 그제. 그 조기 묶고 고기 묶는 아 인간이기 때문에 묶어도 되지 뭐그거 갖고 뭘그 시비 해서 너 저건 안 묶나 그제. 설득나 그렇게 뭐한개말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라가 안 되는 이유가, 수로 뭐 있으면 대가리 끌어내보고, 누가 뭐 조금 똑똑해라면 치면, 저뭐 어떻게, 통통이 문을 엿보고, 누가 똑똑하면 헐떡어갖고 그거 하기 위해서, 날리구슬 지고 하는 게 우리나라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겠나? 자, 우리나라가 지금 한 10년 전에는 세계 한1 0위권 가까이 갔다. 지금은 거꾸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었나? 쫙시궁장까지 갔었다, 지금. 세계 1등 세계 1등이 100가지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 유일한 대한민국이다. 뭐 자살률 1등, 노인들 못 사는 거 있다, 놈인데 헐뜯는 거 1등, 뭐 일되는 거그면사기 뭐 치는 거 1등, 다단계 1등, 막뭐 이름 바꿔 갖고 돌아다니는놈 1등, 마 뭐. 1등이라는 게전 세계에서 1등이 진짜 종교 1등, 막1 뭐. 1조 거드는 거 1등, 막전교에서돈 뭐. 거드는 거 1등, 막 뭐. 아, 1등 대단히 많다잉. 좋은 게 1등만 해야죠, 근 장기파라만. 어, 막, 안 좌우지가 막, 색은, 담뱃값에세은 그만 붙이는 것다 1등. 막, 별거